안녕하세요 후과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덱은 타이카레 리롤덱입니다 타릭, 이즈리얼, 카르마, 레오나 삼성작을 하는 이 덱은 1코스트 리롤덱인데도 리롤 과정에서 피관리가 잘 된다는게 장점입니다 그러다보니 완성덱 기준 1등각도 쉽게 나와서 초반에 이즈리얼, 레오나, 타릭이 잘 나와준다면 덱개쳐도 좋습니다 챔피언, 레오나, 타릭, c 오유 카르마, 리신, 이즈리얼 애 c 로 이루어진 이 덱은 타이카레 리롤덱입니다. 만약 암살자 상대가 많다면 네오나와 COU를 좀더 아래쪽으로 내려 박스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함께 사용하기 좋은 증강체로는 경량급, 초월, 응급처치키트, 재생의 바람, 파란색 배터리, 계산된 패배, 준비 등이 있습니다. 비즈리얼의 아이템으로는 거악, 대천사, 정손이 가장 좋고 이외에 보건. 총검, 스태틱을 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드업입니다 1코스트 리롤되긴 만큼 초반 레벨업은 누르지 않고 3-1 스테이지에 33원까지 리롤해준 뒤 5레벨 50킵 리롤을 통해서 이즈리얼, 레오나, 타릭, 카르마 3성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즈리얼의 3성작은 물론이고 타릭과 레오나 중 하나정도는 무조건 3성작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이후 6레벨에는 리신을 넣고 8레벨에는 COU를 넣어주면 덱 완성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영상으로 보실까요? 그럼 타이칼의 리롤하러 슛! 음... 앞에서 레오나랑 탈이기 잘 버티기만 하면 쉽게 이기는 덱이라 재생의 바람 선택해 줄게요. 이제 우리의 용기를 보여줄 때입니다. 이번 신기루 효과가 해적이라 요네 넣어서 신기루 시너지 맞춰줬습니다. 리롤덱을 할건데 신기루 효과가 해적이라면 무조건 받아주시는게 좋아요. 어차피 연패에서 돈을 모아야 하는데 해적까지 있으면 매 전투마다 1에서 3골드씩 얻을 수 있죠? 야무지다 그죠? 자 카르마 한마리만 잡아줄 수 없나? 스킬 쓰면서 안되네 까비 연패 슛! 어? 잠만 너... 너무 약해보이는데, 친구야? 아니 20원 이자 보려고 레오나 이성두마리를 그냥 올려놨는데 이거 오히려 스쿼드가 너무 단단해져 버렸는데요? 와 이거 아무것도 못잡아, 친구야? 그래, 휘발리 나 빼지 자, 리롤해 줄게요. 오염태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해적 덕분에 본인 정말 많이 모였습니다. 8익 이상. 해시 아, 맞아. 그렇지, 이즈리얼. 이즈리얼 하나 더. 거지? 일단 여기까지 칠게요. 지금 어느 정도 모여서. 굳이 더 찾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천천히 리롤 쳐도 될것 같습니다 아이템은 당장 만들게 없어서 이거라도 만들고 어 잠만 이거 볼리베어 이거 왜 이렇게 단단해 이거 어 미쳤는데? 아니 근데 리더스한테 쇼트인지는건 뭐지? 아니 이딴 덱을 하나도 못 잡는다고? 빠른 판단? 기물들이 이미 잘 모여서 굳이 이걸 선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증강 리롤 해볼게요. 이러면 신병 증강체 선택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자 이즈리얼 피관리 잘 되는 거 보여줘야지 스테틱으로 치지고. 아저 바꾸면서 자 제바 터지면서 그렇지 유지력 미쳤고 거기에 빛으로 계속 끝까지 버티면 확실히 타이칼의 리룰덱 같은 경우에는 전투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좀 초월 이런 증강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방템이 많이 갖춰지면 좋죠 그렇지 드리얼 미쳤고 넌 뭐야? 비병대, 좋다? 좀 찌름한 데 친구야? 그렇지, 번개로 지지고, 스태틱으로 지지고. 너도 스태틱 이니 우린 제바까지 있어. 미쳤고, 밀고 들어가고, 이즈리얼, 큐큐 그렇지, 큐 던져주면서, 메모리. 미치. 이번 상대는 암살자 친구들이네요 자 그렇지 드리얼 암라인 녹이고 케인 타겟하면서 그렇지 스태틱으로 지지고 스로 때려주면서 어라? 설마 지나? 헛. 아 잠시만 카르마 보여주나? 그렇지 다이애나 잡고 뒤에서 계속 스킬 쓰면서 미쳤다 암라인 뭐안 녹는데 이거 상대는 트위치로 빌드업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레오나 보여주자 우리 이제 삼성이다 그렇지 피안 닳고 상대 탱커 녹이고 그렇지 제바 터지면서 체력 다시 풀피 이즈리얼 뒤에서 스틱으로 지리고 레오나 아직까지 안 죽었는데요 미치.. 말은 된다 이거 와.. 2단계 1코스트? 달려보죠. 자 계속 리롤 해봅시다 타릭 하나 더 오케이 타릭 하나 더 이러면은 타릭이랑 이즈리얼 한마리씩 남았으니까 삼성작 해볼게요 오케이 타릭 삼성 이러면 이즈리얼한테는 첸복기 써서 삼성작 찍어주면 되겠죠? 보자 일단 아이템은 거악 하나 만들고 이즈리얼 삼성 찍어주겠습니다 방템은 레오나한테 태블망 하나 만들어줄게요 자 상대는 요술사 라이즈 귀엽지 그냥 그렇지 레오나 밀고 들어가면서 제바 터지고 풀피 됐고 이미 미쳤고 뒤에서 이즈리얼 Q로 애들 따대기 때려주면서 미스 비행기 슛 영웅적인 존재 선택할게요 레오나 타릭 삼성이라 이 증강체도 정말 야무집니다 레벨업하고 스레시아나추가해줬습니다 이번 시즌에 글츠가 없어서 그런지 젤 끝에 메인 딜러 두시는 분들이 꽤 보이더라구요 쓰레쉬로 야무지게 스톰 매기면 된다 그죠 말하는 사이에 상대 다 녹았고 미쳤고 여긴 벌써 시바나가 있네요 거기에 자야이성? 하지만 쓰레쉬로 한번 끌었고 자 폭풍 번개로 지지고 그렇지 제바 터지면서 이즈리얼 큐 계속 던지고 과학으로 용갈이 잡아내면서 그렇지 애들 밀고 들어가고 자야 뭐어건데 이성 뭐 우린 삼성인데 미치포병대 리룰덱이네요 자 리룰덱들의 싸움 아 친구야 리룰덱은 그런거 하는거 아니야 어? 이즈리얼봐 얼마나 야무져 벌써 너희 앞라인 다 녹았어 우리지리얼 뒤에서 프리디하는데 스타 어떨건데 이코삼성이면 뭐이 자식아 그렇지 1코스테 리롤 미쳤고 블루는 딱히 필요없고 이거는 리롤 해봅시다 루난도 별론데 연운이 나와야하는데 이온충격기는 스테틱이 있으니까 필요없다 그죠? 대천사의 연운? 장갑? 대천사 주례가 아직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뭐 후반에 따른애 주면 되니까 일단 이걸로 선택할게요 있나? 찾으라고. 자 이번 상대는 요술사 대 아니 친구야 근데 너 딜템이 왜 하나도 없냐? 팀으로 어디다 팔아보고 온 거야. 자 제발 터져주면서 이즈리얼. 그렇지 계속 스킬써 아니 역수궁 뭐야? 아니 이걸 죽는다고? 하지만 우리 보장 탈이 미쳤다. 고염포인피를 들고 와 여기서. 어 아웃신? 원래는 여기서 시오유를 사용해주는 게 맞긴 한데 이번 판엔 운 좋게. T.O.U 보다 아우신이 먼저 나왔으니까 아오신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육폭풍 맞춰주고 와 벌써 딜 미칠 것 같은데 오른을 어디다 놔둬야 되지? 총검은 아오신한테 주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상대는 오 코르키덱 자 이즈리얼 그렇지 밀고 들어가면서 아니 우리 아오신 스킬 쓰기도 전에 다 끝나겠는데? 미쳤고 비행기 슛! 아니 침장 이걸 피해? 근데 자야를 중앙에 두는게 맞나 친구야? 아니 여긴 시바나는 왜 이성이야? 아직 8레빗인데? 자 이즈리얼 보여주자 아니 리신아 거기다 차는거 아니지? 차봐 빨리 아웃신 스킬 쓰면서 그렇지 미쳤고 이게 육폭풍와 뭐야 이거 스타 리롤 순방했어? 어떻게 했어? 너 너무 약하던데? 자 이즈리얼 보여주자 리롤덱이 뭔지 보여주자 친구야 그렇지 제발 터지면서 레오나 풀핀인데요와 레오나 이 친구 이거 뭐 죽을 생각을 안하는데? 아우신 그렇지 미쳤고 비행기 슛! 브레벨 찍고 리롤 해보겠습니다 아우신 이성 노려주면 되겠죠? 다들 제발 아우신 터르마가 여기서 삼성이 됐다고 네, 자 바드 이성 이러면 바드 이성 써주고 아 아홉 시는안 지킬 것 같네요 자 상대는 분날자야 거기에 야스오까지 귀엽고 친구야 자 이드리얼 Q 던지면서 용가이 잡아내고 뭐 독열스택 다쌓으면어떨건데 그렇지 COU 뒤에서 스킬 써주면서 미치! <목소리> 네 이렇게 타이카레 리롤덱으로 1등 해보았습니다 초반 상점에서 이즈리얼, 레오나, 타릭이 잘 나오면 하기 좋은 덱이니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목소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